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 이어 능력 그룹 역량이들의 하모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 드리고요. 특히 직전 영상과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영양이들 1번 3번 5번이죠. 이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 대략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1번 3번 5번의 마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이 캐릭터들을 진짜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3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3번은 원래 어썰티브였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어썰티브 3번 7번 8번 삼각형을 보세요. 사고와 본능이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은 뚝 떨어져 있어요. 감정이 왕따입니다. 그런데 또 감정이 대장이기도 하죠. 일차용이라 이렇게 3번은 의식이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평균 범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정은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사고, 본능. 이걸 기능 모드라고 했어요. 이 기능 모드의 모티브가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번은 7번, 8번처럼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 내고 움직이는 유형인데 이 적극적인 행동력의 동기가 바로 감정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는 스포츠 선수 같은 상태가 바로 3번의 혼니비안 모드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3번의 디폴트 모드, 모두 원이라는 거죠. 그럼 3번의 하모닉 모드는 뭐가 될까요? 3번은 영양이들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3번 고착 포인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고 포인트가 7번에서 5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본능 포인트는 8번에서 1번으로 이동하죠. 아까 혼니비안에서는 사고와 본능이 딱 붙어 있었는데 하모닉으로 바뀌면서 뚝 떨어졌죠? 자 도대체 3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니비안 모드 일때 3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고 본능이 딱 붙어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실이 언제나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때 하모닉 모드가 오는 겁니다. 모드 투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것과 현실이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일이라는 게다 그런 거죠.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두1모두2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3번 포인트는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고착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전에 9번의 하모닉을 해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 비안에서 사고, 감정이 함께 움직이고 그 이면에 본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예컨데 9번이 TV나 영화를 보면 서 내용을 추측하기도 하고 감상에 적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몸은 그냥 휴식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몸이 쉬고 싶어서 TV를 보는 거죠. 이렇게 혼이 비한 모드에서 구번의 본능은 드러나지 않게 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출근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이런 모드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타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본인 비안 모드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하모닉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9번은 자신의 본능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본능은 고착 포인트인 9번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본능 제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하모닉은 어떤 갈등이 생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비안과는좀 다릅니다. 물론 9번은 자신의 본능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이런 갈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본능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만약 날개가 8번이라면 갑작스럽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날개가 1번이라면 이상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수동적 공격성이다. 라고 했죠 3번도 이와 비슷합니다 혼입비안보드에서는 사고가 7번포인트 본능이 8번포인트에 위치하죠 사고도 매우 업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능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란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이면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주로 모티브로만 작용할 뿐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성능 좋은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기계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달릴 수만은 없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실이 내 생각대로 잘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혼입비한 모드는 더 이상 적용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하모닉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사고와 본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고는 매우 진지해지고 사고 포인트가 7번에서 5번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본능 역시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8번 포인트에서 1번 포인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감정은 고착 포인트인 3번에 놓여 있습니다. 감정 제로 포인트죠. 번이 변모될 드때 감정은 그나마 사고 본능의 적극적인 활동 뒤에 모티브로 놓여있었죠. 딱 자리잡고 있었는데 하모닉으로 전환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제로 포인트에 있지만 감정이 얼핏 얼핏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모닉 모드가 혼니비한 모드에 비해 스트레스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하모닉은 갈등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게 하모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3번은 자기 생각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현실이 잘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량이들이에요 낙관이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낙관이들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량이들은 이와는 달리 문제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요? 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능력그룹 영량이들렸잖아요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번은 L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L을 쓰는 모습이 하모닉 구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정질라는 걸꾹 눌러가면서 생각을 최대한 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스위치는 계속 꺼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가며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감정 스위치가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이런 3번의 모습이 1번, 5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모닉이 동일한 유형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 방식도 비슷하다고 했죠. 다만 그 지점에 도 달하는 경로가 유형마다 다른 겁니다. 1번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1번에 혼입하는 컴플라이언트죠. 1번, 2번, 6번 포인트가 연결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능 감정의 연대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두 가지가 마치 하나의 기능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반대쪽엔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뚝 떨어져 있어요. 사고가 왕따입니다. 자기 생각은 일단 젖혀두고 본능 감정이 만들어내는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견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연대감 속에서도 규칙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규칙은 본능의 키워드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규칙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만든 거죠.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1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 설정 모드, 모드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고는 왕따였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사고가 무의식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에 잠겨있던 사고 기능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규칙을 지켜야 하긴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시 상황에서 적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적 중에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1번은 본인 위안모드에서 사고가 제로 포인트인 6번에 있었죠. 이게 5번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원래 2번 포인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3번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3번은 감정 제로 포인트죠. 감정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자, 1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건 모르죠.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1번이 다 똑같은 선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1번은 아까 3번의 경우처럼 현실 세계와 자기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3번 얘기할 때는 그냥 현실이라고만 했죠. 근데 이 현실이라는 건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규칙이 있는 겁니다. 본능의 속성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 드렸죠. 그런데 이때 1번에 감정 스위치가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만약 이 스위치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같이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엔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혼이 비어는 윗트론입니다 4번, 9번과 함께 묶이는 사람이죠. 사고, 감정이 하나의 기능처럼 움직이면서 생각이나 상상의 세계, 이미지와 논리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본능이 뚝 떨어져 있어요.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거죠. 사고, 감정의 비현실의 세계가 현실을 대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직접 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더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사고 중심이죠. 자기가 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 이런 걸 아주 꺼립니다. 사고의 키워드는 자유 독립이라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본능이 왕따입니다. 그래서 현실감각이 부족한 거죠.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있는 거예요. 이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자기가 하려는 걸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이 자기가 하려는 걸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5번에게 현실이란 말 그대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 연합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군대나 거대한 기계처럼 연결된 조직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게 바로 현실인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고와 본능이 충돌하는 겁니다. 자유독립이 현실 시스템과 충돌한다는 거죠. 본인비안에서 5번의 본능은 원래 9번 제로포인트에 있었죠. 이게 1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현실 시스템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조직의 스마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감수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 바로 5번이에요. 5번은 통제당하는 걸 아주 극도로 꺼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4번도 그렇지만 5번도 혼놀 스타일이 많아요. 만약 5번이 혼놀이 된다면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통제나 간섭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혼놀이 되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회식자리에 가면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장님 아재 개그에 과장님 주사에 이런 거 리액션 해주고 참아야 하고 이런 게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이렇게 1번으로 인 동안 본능 포인트와 고착 포인트인 5번 사고 포인트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 포인트가 4번에서 3번 제로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정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모닉이 영양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결국 감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번 3번 5번한테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자, 3번은 혼이 비안에서 하모니까지 감정이 계속 고착 포인트인 3번에 위치했죠. 감정 제로 포인트입니다. 이 감정 포인트가 켜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5번은 각각 본능과 사고가 대장이고 감정이 꾸붕인 사람들이죠. 1번은 본능이 감정을 컨트롤하고요. 5번은 사고가 감정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1번은 본능이 5번은 사고가 감정 스위치를 꺼버린 걸로 보는 거예요. 하모닉으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만약 이들이 이 감정 포인트를 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하모닉에서는 이세 유형 모두 감정 포인트가 3번 제로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죠. 감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꺼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겠죠. 그런 게왜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그 반대쪽일 거예요. 슬픔, 우울함, 괴로움 뭐 이런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게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3번은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꼭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안될 때도 있는 거죠. 3번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 해낼 때도 감정이 별로 안 보이지만 일이 잘안 풀릴 때에도 감정이 막 드러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두 경우는 아주 다른 거죠. 요즘은 좀덜할 수도 있는데 예전엔 가끔씩 그런 아이들 기사가 나오곤 했어요. 예컨대 종교 1등하다가 10등으로 떨어졌는데 뭐 자살했다 이런 식이죠. 남들 보기엔 여전히 엄청 잘하는 건데 본인은 인생 다산 것처럼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이 다 3번인지는 모르겠지만 3번의 경우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힘들어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보다 큰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면, 1등이 아니라면 승리하지 못한다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꺼버린 상태에서 끝없이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잖아요. 단 하나의 결점조차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죠 이게 맞는거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에요. 일본은 지적질이나 잔소리 대장인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에게 더욱 엄한 잣대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억제하고 참아가며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떤 계기로 지금껏 자기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걸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감정 스위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 감정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일본은 자신이 옳 하고 믿어왔던 믿음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에 대해. 터탈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바라보면서 좌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해버립니다. 감정 스위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5번도 애를 쓰고 있죠. 영양이들은 모두 애를 쓰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5번은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마치 수학이나 과학 문제처럼 현실이 던지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일단은 돈 문제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오버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죠. 사고의 키워드는 자유독립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그런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이 다시 억제어거든요. 다시 현실과 마주해서 현실이 던지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때 감정은 꺼놔야 하죠. 감정이 켜져 있으면 문제가 잘안 풀릴 때 철저히 혼자라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삶이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그냥 꺼놓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양이들은 그 이름처럼 능력그룹이라고 했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그거예요. 감정의 키워드가 뭐라그랬죠 타인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끈다는 건 철저히 혼자서 그 문제를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3번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1번, 5번은 그건 아니었죠. 1번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고가 등장하면서 그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아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10살 정도 먹어 보이는 꼬마애가 총을 쏘면서 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때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는 자기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번은 언어를 통해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했죠. 언어라는 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한국말 이런 언어일 수도 있지만 수학이나 음악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면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한 오버도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그렇게 순수한 세계가 아니죠. 오버는그 냉정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차가워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혼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양이들은 낙과의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죠. 이때 감정은 배제됩니다. 이 대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영양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감정 스위치를 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감정을 켜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전에는 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지거나 슬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그 감정과 충분히 함께하고 나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 감정은 그치고 다른 감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날이 개는 것처럼 그렇게 날씨가 왔다가 가는 것처럼 감정도 그렇게 왔다가 갈 뿐이죠. 3번은 잘 나가지 않아도, 1번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5번은 고립감을 느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그리고 맑을 때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